아이씨 이제 한병 더 묶고 완성하고 후반에 이제 다 제껴야지 한골 오고나 넣어 나도 웬볼, 원볼 플레이를 지금까지 지금. 나 두개 보내줬다 네 이거 바꾸자 너도 바꾸자 저도 많이 줘버린 것 같지만 세개 보내줬 이긋벌 뭔데 새거 노랭이가 잠깐만 노랭이 나질수란다 나질수란다 나질수란다 빨리 이제 슬슬 따라갑니다 네. 춥다 이제. 와, 다이제와좋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이라 너무 좋아요. 이거 너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아 이거 나우측아요이공간 이거 너무 요 우측은 넓어요이지 너무 좋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요 Yeah. <웃음> 진짜로? 음. 아, 오른쪽 끝을 지금 바로 쳐요? 안 돼요 그래, 상점 비글리가 많아서 어날 수도 있다 이거 그래 똥치와 <웃음> <웃음> 바닥에 끓기는 소리였잖아 나중간에 맞지? <웃음> 드라이브는 어프로치들이 찍어치야 돼 뭐요? 그것도 <목도> 없다 진짜 미안해 <웃음> <웃음> 뭔가 이상하네 아니 공이 안 맞는 건 아닌데 뭐가 이상한데 스윙도 좀뭐 이상하고 뭐좀이상데 <웃음> <먹고> <비싸. 웃음> 공이 안 맞는 건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그냥 이상해요? 어.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 다 이상해 지금 다이상거 8번 원인가응 6번 6번이요? 모르나? <웃음> <안 돼>? 어, <웃음> 응 몰라? 여기 빼기 안 돼? <웃음> 우리 아도 인인삼산는 이제 보던데 출발 합니다 형님 자이번 칠게요 어, 난코드다 코드다 코드 어이구야. 가자 잘거라 내년에 보자이 <웃음> 3마리 자리 남자. 2 죽었어요? 아마리남네2마 혹시 자 2마리 남자. 2마살았이살았다 남자. 가 니도 공감 도마 운동장이더라 아자 2마리 남자. 2리서자었다리 남자. 2마 다리도 짧은면서멀리 서가지고 이대구행이 뭔데 대구행에서 만든 거두장 건가 대구에서 협찬했겠지. <웃음> 아이고 <가자>! 어? <웃음> 살림 살았다야. 이래서 어떻게 다. 아, 드라이브 똑바로 치는 게 하나도 없노. 아, 투어는 죽었으면 좋겠다. <웃음> 아니, 저 뭐고. 내가 할 때는. 또뭔 뭐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 그래. <웃음> 아, 씨, 뭔가, 계속 뭔가 이상한데. 아, 드라이브가 미치겠네. 그쵸? 나이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디까지 가노? 죽었다! 말, <웃음> 말 같은 소리 해라! 햄 나갔어요! 안 나갔어? 나갔어요! 진짜? 어 아, 저.. 저기 있네 공 하나 햄거 저기 안맞았어나안 맞았어? 죽었는가 보다 자, 응. 아, 죽은 로 합시다 어 응, 그래 죽었어 뭐, 오비 오비티도 가까운데 너무 이쪽으로 돌고 이렇게 남자네 역시 두기 그 부전한 아들보다 그런남 그런 자, 버리다 지금 바로 강부 없다 이거 빨리 가자. 그러면 뭐라고? 내리막은 훅이야? 훅이가? 이, 이, 여기? 어. 여기 라이? 어, 훅이가 슬라이 슬라이스 가. 그러면 오른쪽 으로 치는 없어요? 아니 살짝 왼 쫓겨봐야지 체를또 네. 작게 잡 어, 저기 있네 차도 되자 어, 예. 칠원, 치원다 빠졌다. 치셨됩니다와와 어디 갔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또보 찬스가. 나이스. 이 들어오네. 남자, 아, 들 들어오. 어, 중간에 드랍해도 되나? 이제, 이제 이 구질 나오네 이제. 그거 그거 있네. 그거 모래 있네 모래. 그로 아, 가라. 독한 놈들. <웃음> 독한 놈들. <웃음> 모래로 드랍하면 되지. 너무 독한 거 애가. No. 아니 뭐 드랍해라도 많아. 그렇죠. <웃음> 아이 너 딱딱하다. 이런 <웃음> 어떻게 해서 올리 못 끼라고 저거 라 거리 제일 꽤 멀었으니까 이딱 봐도 1 0 0 m 터딱 침대겠구만. 1 0 0 m 이 친구야. <웃음> 오. 다리 말아요 공 날로 오오오오오오네 누구야? 나이스 뒤손공날라왔 나이스 고 뒤에 손공 날라왔다고 형님 바로 뒤에 나이소. 나이소. 우와, 용덕아. 치나, 그서. 쳐야죠. <웃음> 샷! 어, 좋다. 어, 아니, 좋다. 어, 좋다. 네. <웃음> 오, 나이스. 이야, 마크. <웃음> 마크. 야 마크. 나 바쁘시다. 치다, 먼저. 응. 아, 빨리 좀야 시간 끌지 말고. 어케샷 오, 케이오이게뭐이 오케이. 오케아이가 신해. 뭐케이 오케이. 고뭐 버터를 뭐 그렇게 신중하게. 잠깐. 마크 안봐이 된다. 에이 <웃음> 마크. 이게 넘어간다고. <웃음> 이거케이면 어? 와, 나도 여기, 좀큰거안 보고, 작은 거 봤는데. 와, 야, 얘. 먼저 치라. 마크! <웃음> 이게 안 돼. 아, 제발 상진도못 넣어라. 못 넣지? 야, 야. 아, 이거! <웃음> <방금 봤어요>. 아, 야행 <웃음> 이거! 기다리 뭐 봐라 기사? 빨 이거! 봤어요. 거이뭐이사 이거! 이거! 이이빨을세 어. 번을 이았다 지금. 어? 병이이빨 <웃음> 그래. 이거! 이빨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빨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빨이빨이빨이빨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야, 이거 되게 이쁘네 나한테... 빨리 연관 빨리 둘이 빨리 온나 빨리 빨리. 이것도 막혀. 그린도 잘 커. 찍어줄게, 찍어. 내 위주로 찍어라. 그다. 아, 저거 짝나는 컷이잖아. 8 번. 거리가 좀 있네. 1 3 5 원화 되네. 니네 드라브 채이겠네. 서진아, 촬영 열심히 해라. <웃음> 아. 오늘 보니깐 김창재 도움 안다 <웃음> <웃음> <웃음> 오, 설준이가 다 치고 나가면 내가 뒤에서 잡을 건데 오늘 뭐 촬영감독이 알아서 뭐 뒤에서 <웃음> <웃음> 원래 어? 멀리 치는 사람이 카메라를 자꾸 잡게 돼있다 아... 그럼 내가 잡아야 되는데 네가 안 잡아주잖아 티나나? 근데 가뿐다얘이가뭔가 아래 내가 잘한다 이런 경우는 원할 뿐이지 못 잡아준다 늘 원하네 아니지 본거하네 내가 다 잡아주지 나는 오늘 싱글 쳐야 돼서 싱글 깨진다는데 그럼 그때부터 카메라 틀어줄게 깨졌다니 진짜 깨졌다내가럼 카메라 틀어줄게 난 몰랐지 골, 골프, 골프 싱글보다 행김 싱글되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내가 몰랐지 왔다 봐야지 상기 싱글 하면 와 그때부터는 진짜 와내 진짜 상기 형님 싱글 되면 연산동에 방 구하세요. 우리 아지트로 합시다 그거. 뭐. 내 시다 네. 그다 그냥. 아. 상기 아침만 출근 시키지 그다시. 거서 맨달술 마시고 해야지 밥 먹고. 아, 그 싱글이 그 싱글이가. <웃음> 아, 내가 몰랐네. 우리가 맨날 해보고 몰랐네. 누가 하나 막, 잡. 진짜 우리 싱글 내가, 대기만 내가 해라. 진짜. 믿는 게뭔줄 알아? 뭔데요?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 이번에 건물도 하나 매입했다는 얘기가 있던 데아 진짜? 거. <웃음> 맞지? 아, <진짜. 웃음> 아, <진짜>. 아, <웃음> 아, 이 뷰는 진짜 좋네. 세상에 대해서. 섹시 리더! 뭐. 섹시 리더! 뭐, 곽상은, 뭐. 레드펄스, 헤나 상대인 그림 아, 하나 만들어줄계 어. 방귀에요? 아. 쟤를 자칫 들고 치라 어, 어. 어. 아 진짜 없소버리 쪼그리고 하지 말라고 뭐라 이거 이렇게 아, 무릎이 아프다 다리 아파가 멋지었겠다다 샤샤 샤샤 샤샤 샤 그럼 쇼나또열거더라 샤샤 샤 나이스 펑커샤 여기 벙커 딱딱해서 괜찮더라 너무 너무 높았다 티가 응. 티가 너무 높다 따로 오네. 짤순이도 따로 오네. 거리 짤순이들. 쇼트가 이아 너무 사실다. 어디 커예요안 일해주세요. 네, 네. nope. <웃음> 절대 안 일해주세요. No! 소진아. 어? 우리 지금 찍히고 어. 있는 거 맞아요? 네. 벙커 그거좀 하자. 레슨 좀 하자. 어디 가면 팔초랑. 뭔가 탈출?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세게 치면 된다. 좀 아, <웃음> <웃음> 오. 저기, 오늘, 공이 왜 이래 말이 말이냐고. 한, 명씩 해놔. <웃음> <웃음> 무조건 옆으옆 홀로 난리 주네. 볼잡아줄란가 밑에서? 볼은, 새가, 니새볼 아이가? 맞지? 새가 인데요? 아이가? 누가 새거 썼는데, 이거? 중고지. 어, 중고인데 그렇게 깨끗하나? 중고다, 형님 한번 어, 보죠. 중고, 중고. 너왜 이렇게 깨끗하노? 그, 그, 오셨어. 공을 잘 썼어. 아, 힘들어. 또, 응? 여기서 그 뭐라고? 내가 어. 자자 왼쪽으로 말려가지고. 아 어. 스크라치도 이렇게 아예 없는데? <웃음> 그냥 찍는 거예요. 어떻게 응. 치노 빨리 치라. 경기치지. 여기 오른쪽 어깨 를낮추고 형님. 차제부터 어. 치나? 발부터 묻어야지, 발부터, 그허 거참. 지치나공밑둥거리딱 때린다 생각하고, 막으면 된다, 팍! 날로 팍! 바닥을 박아라. 요렇게! 요렇게, 이거, 요렇게. 요렇게 대충 치는 거지, 뭐, 벙크가뭐 뭐 어렵나? 오, 힘잘 붙였다. 저 봐, 뭐야!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더더, 더더, 더더, 더더, 더 아, 눈이 갔다. 카드 내놔두고 지 마세요. 네? 내놔두고 가지 마세요. 어. 마크! 스리온? 아, 대충 봐도 한 15m. 17. 2 0분 넘게 쳐야 되겠는데. 정말 난리나나또 어. 어. 배우네. 마크! 마크! <웃음> 걸거 생각 좀 빨리 좀 채워줘 마크 아 좋다 지금 마크 마크 마크 와 마크 야 이거 오케이 안 해줘 아, 우리 아무도 들면안돼 돼, 오케이 현살 빛나 파가 어 파다 오케이 오케이 둘다 둘다 오케이 해줄게 <웃음> 산업 되게 태우네 와아 <웃음> 어이야. 나 마모야. 거기 봐. 더블?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마크. 어. 에헤이. 글크. 아 이걸 못 넣나. 에. 헤이 아, 어, 이걸 못 넣나. 어. 에헤이. 마크 오, <웃음> <웃음> 오 심장이야 저런 <웃음> 거아이야 <웃음> <졸업하여. 웃음>